이 말씀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백성의 수를 헤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의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르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강구함난인 종의 죄를 사해줘 없어서 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고 고백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자 갓에게 임하였습니다. 갓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세 가지를 보여줄 테니까 하나를 택하라. 그걸 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세 가지가 7년 기근 또어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가 도망다니는가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가 이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지자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는 극률이 크시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 참 어떤 걸 선택한 건지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를 극률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라고 믿겠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실 때사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살펴본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살펴보시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햇빛을 다 준비하시고 공기도 준비하시고 뭐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지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걸 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였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극률이 여기신 분이다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였는데 자기 고백대로 너무너무 미련하였고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내가 혹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극률이 담겨있는 거지 단순히 고난 자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다 라는 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으로 잘 간직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건강문제, 물질문제, 가정문제, 또이 국가문제 여러 어려운 외적인 환경만 살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더 살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중심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고 허망하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꽉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의 여호와는 극률이 크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처럼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극률이 담겨있음을 확신하여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와 희망과 용기를 갖는 마음의 기쁨과 능력을 덧뎁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